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 볼게요 무슨 무슨 뭐 이슈 해가지고 꼭 이슈가 아니더라도 무엇,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제목과 그리고 내용이 있다고 할때 이것을 표현해 줄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내용과 관련 있는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게 된다면 짠!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방금 전과 똑같은 형태의 PPT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자, 일단 관련 있는 이미지 하나를 삽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1대1 비율의 원도형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편집하는 건데요. 자, 이런 모양처럼 이렇게 둥글게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둥글게 편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왼쪽 하단에 꽉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키워주신 다음에 이 이미지의 모양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미지의 모양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자르기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르기 여기에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도형의 모양에 맞춰서 잘라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있는 모양을 자르려면 여기 있는 순서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순서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순서도지연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보면 너무 가팔라요. 그러니까 좀 너무 완만하다는 거죠.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바꿔줄게요 그러려면 자르기를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이 검정색 바를 왼쪽으로 살짝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이동도 살짝만 시켜주시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톡 눌러주면 시 모양이 좀 예쁘게 나왔죠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을 쓸 차례입니다 자이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선 없음 채우기 라는 것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일단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크기를 조금만 줄여 줄 건데 자 여기에서 팁이 도형을 작게 할 때요. 그냥 대각선에서 작게 하면 이렇게 모양이 다 틀어집니다. 상하좌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편집할 때즉 원 도형을 편집할 때는 대각선으로만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의 원 형태를 유지하려면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채 해주셔야지만 비율을 상실하지가 않아요 비율이 깨지지 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꼭 Shift 키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01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01을 입력했더니 좀 글씨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잘 보이는 숫자가 눈에 띄는 글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영어 글꼴을 쓰는데요 파워포인트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임팩트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체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임팩트체로 바꿔보니까 훨씬 더 숫자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봤는데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와 그리고 숫자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01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만들면 끝이에요 이지쌤 강의에서 제일 좋은 건 하나만 만들면 된다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숫자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의 형태를 아래쪽에도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잘 만들어 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줄 겁니다.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를 하게 되면 총 3개의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글만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똑같이 그리고 정말 빠르게 만들어 봤죠? 자 이러한 형태로 만드시기 전에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자를 때이 모양 말고도 다른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형태 말고도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금 전까지 만든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일단 중앙으로 이동시켜두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꽉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들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 그리고 글꼴 크기 조금만 더 작게 자 이거는 하나하나 일단 만져주셔야 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를 해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안에 제목과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관련 최근 이슈 글씨 크기좀 크게, 크게 키워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 글씨를 넣었더니 글씨가 잘안 보이죠? 이럴 때는 뒤에 있는 이미지의 색상을 살짝만 좀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수정 그리고 일단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의 글꼴을 밝은 글꼴로 바꿔주시면 짜잔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아무래도 발표 같은 것을 할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전의 것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인쇄해서 보여줄 때 그럴 때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을 만드는 것은 쉽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